제발 떠내려 가지 말고. 빨리 가야겠다. 가족, 가족. 가족. 아, 다행이다.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어, 누구시죠? 꽃을 상처 입으면 안 돼.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만, 사당 주변에 꽃을 심어뒀어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꽃을 밟지 마세요. 네, 꽃은 소중하니까요. 어? 열심히 심은 꽃 천천히 보고 가래요. 착한 사람이에요. 꽃을 밟지 않게 조심해서 갈게요. 아! 아니, 제가 일부러 밟은 건 아니고요. 미안해, 꽃차. 아! 이게 뭐야? 밟는 순간 리셋되는 거야? 조심히 가야겠는데? 입구를 가려면 근데 여기 막혀있는데 풀을... 풀이 아닌데? 돌아가보자 아... 아니... 끝은 머리 살짝 밟았는데, 이게 뭐야? 점프를 해서 갈까요? 어, 진짜 이거 갈수 있는. 저기 돌아가면 될것 같아요. 돌아가서. 조심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간 미로 같군요. 좋았어. 츄츄젤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조심. 자, 츄츄젤리. 좋았어. 도착했어요. 좋았어! 갔다 갔다! 성공! 어 근데 지금까지 사당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주변에 꽃이 있어서 그런가? 꽃을 밟지 마세요! 컴플리트! 전투의 비결 거점의 적은 무기를 놓고 방심하는 경우도 있다 몰래 무기를 빼앗으면 편하게 쓰러뜨릴 수 있다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는 히로 히라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노라 흐름에 데우고 할수 있겠죠? 갔다! 여기는 그냥 통과하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요거 그 얼음기둥 하면 될것 같은데 얼음기둥으로 챌린지를 해야될 것 같아요 아이스 위이커 편하게 길 만들어서 가죠 이게 뭐지 물에 빠지고 말았다 어? 길이 이렇게 편하게 있었구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빨리 빨리. 아 안돼 아우 맙소사 살아야돼 살았다 아, 이거 꽤 빨리 지나가야겠군요 이렇게 빨리 됐다! 여기에서는 갈 공간이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러면 어? 저게 뭐죠? 폭탄인데 저거는? 여기는 헤엄쳐서 뭘까요? 일단 저것부터 꺼내볼까요? 자석을 이용해서 어? 이거 꺼낼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떡해? 그냥 할수 있나? 저기 보물상자야 저기 이게 안되는군요 밥소사 살려줘요 사다리 사다리 어 다행이다 살았다 죽을 뻔했어 여기는 그럼 아이스메이커로 해야되나? 아이스메이커를 사용해볼게요 아 저거를 던져서 깨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 해보네요 올라가자 이걸 들어서 던져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군요 일단 얼음을 더 만들어야겠어요 이렇게 사용할 필요는 없죠 저도 폭탄이 있으니까 일단 폭탄으로 깨고 나서 아! 일단 저는 안쪽 방... 아 물살이 세요! 좋아요 여기서 바꿉시다! 자 이걸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잘 던질 수 있을까? 얍! 아이고! 오, 페러세일 된다, 페러세일. 그럼 페러세일로 가면 안 돼? 페러세일로 해보자. 도전! 갑니다! 와, 됐다, 페러세일. 이럴 때 활용할 수 있구나. 됐다, 됐어. 먹을 수 있는 보물상자는 보이지 않아요 끝쵸 이대로 클리어하면 되겠어요 신난다! 와 점점 여신들의 모습이 약간 달라지는 느낌이네요 아까 그... 사당은 여신님이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지금은 얼굴을 가리고 계세요 극복의 증표를 내리노라 기쁩니다 이렇게 또 해내는군요 시련을 극복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용사의 증표 안녕 여신님 고마워요 바이바이보컬글린 벌을 무서워한다고요? 꿀꿀이들이 벌을 무서워하는 건 처음 알았네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꽃제모래상 어? 뭐지? 어? 뭐죠? 몇 번이나 네. 아니, 저그럴려고 그런 게 아니. 아니, 그 그. 저기요. 약간 이, 이상해지신 것 같은데. 어째서 모르는 거야? 에, 무서워요 아. 몇날 며칠이나 걸려서 심었는데 당신은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망가뜨려진죄통합니다찌개종이요 예, 꽃집 뭐나? 네? 뭐, 한식이나? 무서워요! 와! 와! 링크! 링크? 아이고, 이런. 기, 기동합니다. 어머! 하트가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회복좀 해주고 네 사과드리고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오코마씨 다시는 꽃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아이고 이번엔 오코마씨를 치고 갑니다 죄송합니다